부평구는 지난달 29일 산곡삼동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의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이 국립한글박물관과, 부평역사박물관이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노랫말 손율의 삶의 실타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8월 둘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달 29일 산곡삼동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에 대한 설계 공모심사를 개최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산곡삼동행정복지센터는 기존 1985년에 준공된 현재의 동청사를 없애고 새롭게 건축됩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 0 0 0 제곱미터 이상의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대표와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작은 틈도시와 건축에 숨을 틔우다 라는 주제인 아원건축사사무소 작품입니다. 작품은 차별화된 예술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외관은 물론 기능을 우선 고려한 평면 구성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주차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초점에 맞는 맞춤형 동청사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곡 삼동 주민대표로 참석한 심사위원은 다른 동에 비해 유난히 비좁고 노후된 산곡 삼동의 공공청사가 이번을 계기로 새롭게 건축될 수 있어 부평구에 감사함을 전하고 주민들의 오랜 수관사업이니만큼 멋진 청사로 새롭게 거듭나 취약한 원도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노랫말 선율의 삶의 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0년 상반기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한 전시의 순회전으로 대중가요 노랫말의 발자취와 노랫말에 담긴 말과 글의 묘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진 낙화유수부터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까지 100년 동안 대중과 함께한 노랫말의 변화와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시대적으로 유행한 노랫말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풍진 세상의 노랫말, 2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노랫말, 3부 성장의 빛과 그림자를 담아낸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와 5부는 각각 열린 세상, 열린 노랫말, 삶의 노랫말, 노랫말의 삶으로 구분해 시대상에 맞는 노랫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19곡의 노랫말을 음률과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로 연출해 노랫말을 공감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며 노랫말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만의 노랫말 한 소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4일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평구 선수단에게 경력금 4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스포츠 꿈나무들이 꿈을 향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평구 부평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작년 1인 가구로 청소와 방역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은 건데요. 부평 3동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을 보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십정일동행정복지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더위에 지친 홀몸노인 25가정에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한 주민은 매번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삼계탕까지 받으니 너무나 기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평구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600가구를 대상으로 물량 소진시까지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가구 한 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 서류를 구비해 부평구청 환경보전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40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예약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 중 본인이 희망한 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능한 예약 날짜를 미리 확인하셔서 예방접종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 대출받으세요 라는 문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이나 특별 보증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구체적인 사기수법은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에 포함된 URL도 절대 눌러선 안 되고 개인정보나 자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